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와 드래프팅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면서 여러분도 좀 창의적으로 실무에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드래프팅 앵글입니다 9 0 9 0도를 줬더니만 r값이 변화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보내온 파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먼저 이제 패더를 하신 것 같아요 안쪽이 제 기어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면을 약간 올린다, 다음 내린 다음에, 이 구배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배 처리를 해보니까, 어떤 의미지? 이미 이렇게 필레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배 처리를 하니까, 여기는 지금 그대로지만, 구배를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오목한 부분 있죠? 오목한 부분은, 구배가 이제, 알이 늘어나고, 볼록한 부분은 R이 줄어든다니 그렇게 보내오신 것 같아요 그 오목한 부분은 0.45인데 어? 구배준다 하면은 0.577이고 볼록한 부분은 0.35인데 어? 구배준다 하면은 0.223인가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R값의 변화 없이 경사각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같니다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뭐 드래프팅 대화 상자에서 특정 옵션을 건드림으로서 이렇게 R 값의 변화 없이 구배만 딱줄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옵션은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걸 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작업 순서의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우고요 구배만 보겠습니다. 이 구배를 주기 전에 고배를 주기 전에 뭐부터 하는 게 좋습니까? 아참 죄송합니다. 그 R을 주기 전에 이렇게 필렛 처리하기 전에 고배 문제 주고 필렛 처리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 스케치의 문제죠. 스케치를 아마 카티아 내에서 그리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웨브 프로그램에서 이 형사만 따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져온다면 다 픽스 고정을 시키신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이면 이미 뭐 스케치 내에서 필렛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구배를 먼저 주세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요. 파트 디자인에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필렛 처리된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지워야 돼요. 자, 이쪽도 한번 지워보죠. 몇 군데만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면 원래 각진면으로 되살아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구배 처리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배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 처리를 했으면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제 될게 없죠. 0.45로 한 다음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있 오목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구배 이번에 0.35로 하겠습니다. 볼록한 부분이 이게 처리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 될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들어가느냐 측정을 한번 해보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얼마 나옵니까 0.35로 나오죠 이 부분은 얼마 나오죠 0.348로 나오죠 약간 0.002mm 정도의 어떤 오차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프로그램의 한계라고 보셔도 되겠죠 어차피 구배 처리, 구배되고, 그 다음에 필렛 내부적인 어떤 로직 따진다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0. 딱 5로 떨어진, 0.35로, 35로 떨어지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오차를 허용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구배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필렛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필렛 처리를 이미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리무버 페이스로, 필렛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구배됐다는 가정하에서 필렛 처리한 겁니다. 고백 먼저 주시고 필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더 혁신적인 방법 아니면 좀더 이제 이런 상황 말고 다른 상황에서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보내온 자료 중에서요 이거 설마 라이센스 클리어 있는 건 아니겠죠 스케치만 저는 쓰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방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도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유하겠습니다. 파트. 자, 테스트로 하죠. 저는 제가 하는 습관대로요. 센터 포인트. 포인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p r o p 그 다음에 모양이랑 색깔 좀바꾸죠 새로 GS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는 b 텀 스케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이쪽 창에 있던 이 스케치 있죠 t r l C 창과 창 사이는 c 컨트롤 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Ctrl 키 누르시고 탭키 컨트롤 탭 이렇게요 컨트롤 V 하면 여기 하나 붙여오겠죠 이거는 이제 이분이 아마 전체적인 높이는 25인 것 같습니다. 상당 구배 처리된 부분 있죠. 그분이 부 1.45mm인데 이거는 이제 아래쪽 위에 사용될 스케치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스케치, 바디를 두 개를 쓸 거기 때문에요 세로 GS 이분에는 업 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컨트롤 V 해서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죠. 바텀은뭐 건드릴 거 없습니다. 이건 일단 숨겨놓죠. 상단 있죠. 이 부분 가지고 쓸 겁니다. 자, GSD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테두리 하나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놓죠. 나중에 쓸것 같으니까요. 자, 익스트랙트로, 여기 보면 익스트랙트 중에서 멀티 익스트랙트 있죠. 그거 가지고 테두리. 하나, 둘, 셋, 네 개. 오케이. 하나 뽑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수정을 하면 이게 수정이 되니까요. 요거를 하나 더 카피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컨트롤 V 하셔가지고, 하나 더가져오더라 하죠. 요거는 하이다 이놓죠 요거는 테두리만 뽑은 겁니다. 요 스케치 있죠? 요 스케치를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다 보조에서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요.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로 다 변경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구속 조건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이거 꺼버리면 구속 조건이 안 보이겠죠? 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여 V축이 있죠? V축이 이빨 하나,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부분만 여기 지금 필레처리되어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각진 선으로 되살리는 방법은 트림하시기 바랍니다.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이 직선, 이 직선 찍으면 이렇게 각진 부분이 되살아자져올 겁니다. 찍고 찍고 또 찍고 찍고 찍고 찍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요선 요 부분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다시 실선으로 되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면 요거 하나만 있겠죠 그렇죠 h v 됐 되죠 요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한번 실제로 만들어보도록 하죠 기어 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어 어, 지오메트리 이렇게 하죠 요 3번 있죠 요거 가지고 합할겁니다 요거는 이제 숨겨놓죠 먼저 요거 가지고요 구배를 주겠습니다 이 GSD에서 구배 주는 기능이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아시고, 저는 스윕을 하겠습니다. 스윕에 보시면, 두 번째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 있습니다. 어, 라인 타입입니다. 그 중에서 드래프트 디렉션, 이게 이제 구배주는 방식입니다. 가이드 커브는이 스케치 선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 방향 있죠? 여로본다면 무슨 방향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컴퓨터 따인다 그러면, 위쪽 Z축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Z축. 5도. 이렇게 주도록 하죠. 자, 안쪽이 돼야 되니까요. 이 안쪽 방향 있죠. 이쪽으로 구배를 주는 겁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1.45mm만큼 돌출할 건데, 그보다 거좀 크게, 한 2mm 정도로 저는 구배를 주겠습니다. 프리뷰 해보죠. 그럼 이렇게 구배 처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보면, 저축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요 살짝, 이렇게 밖으로 벌어진 겁니다 알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필렛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단일면이니까요 필렛 중에서 에지 필렛 있죠 안쪽은 0.45 있죠 0.45 하셔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 그래비어 됐죠 오케이 맞죠 0.45 바깥쪽은 0.35입니다 0.35. 됐죠? 자, 여섯 개 채널 숨기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쭉 돌리면 되는 거죠. 원형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원형 패턴이 있죠? 패턴할 대상은, 엣지 필렛 2 있죠? 그 다음에 축다이니체트축이죠 크라운, 48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거죠 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인하면 됩니다 조인 얘랑 패턴한거랑 오케이 하면 하나의 단일 면이 된거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추출해 놓은거 있죠 바깥쪽 있죠 이걸 가지고 p 를 하겠습니다 면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면을 가지고 돌출 하겠습니다 면을 가지고 돌출하면 뭐가 되죠 박스가 되는 겁니다 이 높이가 1.45mm로 하겠습니다 디렉션, 아니 제 Z축 방향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필원 숨기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조인한 거랑 이수스루드한 거랑 그걸 가지고 이제 트림을 하는 겁니다 안에 보면 여기 트림 있죠 그래서 박스랑 그 다음에 조인한 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남게끔 위쪽은 잘리고 바깥쪽으로 남게끔 뭐 하면 되죠 아우사이드라는지 요, 여덟 사이즈 죠 버튼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찍을 때잘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찍을 때, 나는 이 바깥쪽을 남겼다 찍으시고, 네, 사실은 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쪽에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죠? 이, 이걸 찍으면 위쪽이 남으니까, 둘 이상이 찍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조인 한 거는 두 번째 거니까, 여덟 사이즈 하셔가지고, 아래쪽으로, 오케이 okay 누르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윗부분이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를 보죠. 파트 바디 있죠. 파트지하는 넘어셔가지고 요 바텀 스케치 있죠. 요 스케치 1번 있죠. 래가지고 돌출하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얼마를 할 거냐면 어 원래는 25였는데 25배기 1.45. 그래서 23.55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새로운 바디 하나 만들까요? 인 n 트 e r t 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워킹 r 여기 돼 있어서 그래요. p 트바 t b o 를 w o r k 을 한다 그러면 바로 밑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 작업 순서 바꾸는 방법은 아부지한테 이러면 돼요. 아부지한테나고적점 바꾸죠. 리어드 칠들은 하셔가지고 순서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하면 되죠? 클로즈하면 되죠. 태국면이니까요. 얘 찍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 숨겨버리면 되겠죠. h 이드 얘도 하이든 하이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두 개의 바디 사이에 뭐 하면 되죠 합치면 되는 거죠 얘를 워킹로하고 얘랑 셈블리 하던 에다 하던 여기서는 뭐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합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공면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여드리겠 습 싶었던 겁니다 물론 측정을 하면 이게 아, 그렇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 0.35인데 위에는 0.348, 여기는 0.45인데 0.45 맞죠? 위에는 예, 0.448. 약간은 이는 카티아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 고 그러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결국은 구배를 먼저 주고 필렛 주는거죠 근데 이미 필렛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뭐 igs나 스 t 파일로 가져와봤더니만 어, 이미 필렛이 되어있네 여기다 구배주면 당연히 방향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딜리트 페이스로 필요없는 면을 다 삭제를 하는거죠 그런 다음에 구배주고그 다음에 필렛 처리하면 되는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쵸? 이렇게 곡면을 잘 활용하시면 구배를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 특히 기계 설계하시는 분들 그 파트 디자인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GSD도 조금 공부를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잘 한번 응용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